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지다이어트마스터 오마이갓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대로 어, 공개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이 오, 엄청 많이 오셨어요 네네 <웃음> 네. 네. 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어자앞만 먹어도 사라진다 자넌 아니야 X 어, 물만 마셔도 살찌른다고 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이고요. 어, 최소한 다이어트 다섯 번은 망해보신 분들 어, 모두 환영을 합니다. 어,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바로 저희 번지 다이어트 정신계조 다이어트 시간이고요. 어, 피는 되고 살은 빠지는 그런 이야기 어,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열 번에 걸쳐서 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어그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어, 털어내는 시간이 오늘 요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얘기만 잘 들어도 어, 요요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몸풀기 퀴즈를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 속설에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체중 감량을 하고 자기 체중을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면 이게 자기 체중이 돼서 그러니까 체질이 바뀐다 어, 살이 잘안 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답을 아시는 분들 네. 틀렸어요 네 틀려 틀린게 맞아 그러니까 틀렸어요 네. 이게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자기 한 2년, 뭐 6개월이다, 2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체중을 유지하신다는 건 사실은 습관이 정확하게 잡혀있다는 뜻이거든요. 체질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자기가 사,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생겼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니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이 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제가 한 30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고 어, 한 3년 지났죠. 지금 체중 관리를 하는 게 3년 정도가 됐는데 어, 1년에 한 번, 두 번은 요요 온다고 맨날 울어요. 네, 안 돼요.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뭐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요가 없을 거란 기대를 아예 버리세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량을 해서 체중 유지를 하고 체질이 바뀌고 이번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고 더 이상 요요는 없을 것이고 어 이런 기대치를 제로로 만들어야지 오히려 체중 관리가 더 쉽습니다. 네, 그 기대가 정말 요만큼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심리적인 어떤 디프레스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현상들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시 알죠. 악순환의 고리들. 폭식. 네 폭식으로 가면서 체중 늘고 또 체중 관리하기 싫고 체중도 외면하고 어 그러면서 또 여유로 진행이 되는 그런 악순환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 여유가 없을 까라는 기대를 우리가 아예 하지 말자. 다만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 계속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얘기죠. 어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했던 얘기예요. 건강한 음식은 살이 안 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어요. 건강한 음식이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한 선입견이에요. 어, 야채가 살이 안 쪄. 사실은 야채도 살안 찝니다. 과일이 살이 안 쪄. 혹은 자연주의 식단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살이 안찔 것이다. 뭐, 왜 그렇게 생각하지? 네. 심지어 원시 시대에, 어, 정말로 순수하게, 어, 채집해서 어, 먹던 분들, 그분들이 비만이 없었을 거라는 가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네, 전혀 근거 없어요. 심지어 뭐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MSG가 왜 나왔는지? 예, MSG가 언제 나왔는지, 우리가 화학조미료에 대명사라고 하는 MSG가 있거든요. 근데 그 MSG가 1905년도에 개발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근데 그 MSG를 만들게 된 음, 계기가 감칠맛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마에 감칠맛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맛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MSG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MSG가 없던 시절에는 왜 그렇게 살쪘다고 울었죠? 어, 심지어 세종대왕님도 비만으로 가셨죠? 예. 그러니 그런 자연주의 식단이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오해에서도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그 다음.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야식을 먹으면 살이 쪄. 먹으면 찔수 있죠. 찔수 있다. 어, 야식이 반드시 아니에요 그것도 다르고요 야식이 살이 찐다는 것도 선입견이에요 야식을 먹으면 반드시 살이 찔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었죠? 네. 네. 무슨 다이어트 방송 한다면서 먹방을 찍고 있었어요 자, 치킨을 하루 종일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만 마셨어요 하루 종일 물만 마셨습니다 그러고 치킨을 단한 조각을 먹어요 그러고 바로 잠들어요 자 이러면 야식이죠 근데 이렇게 치킨 먹은 게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러니 야식이 무조건 나쁘다 혹은 야식을 먹었으니까 어 늦게 자야 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에 총량에 대한 어떤 음식의 밸런스 활동량과 식사량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늘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야식을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안 먹지 않지 않습니까? 드실 거죠. 네, 엄청 먹어요. 어, 그것까지 먹을 것들 다 먹고 야식을 또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 야식으로 정말 나의 오늘 내 생명을 영위를 했어. 어, 그렇게 되면 어, 그 자체로 살이 꼭 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 야식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털어먹는 네 입이 나쁘다 이렇게 <웃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네 음, 네 번째 몸풀기 기준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어 진짜 정말 있어요 부럽죠 어넌안돼 알죠 우리는 이미 망했어 어, 바라지 마 그런 체질 안돼 어. 기대치 제로 제가 그 요즘 어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지난 주인가 지난 지 주인가 질문이 들어온 게 제발 살찌고 싶어요.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어 사관학교 시험을 보려는데 체중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6kg인가 남자가 56kg래요. 56kg가 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거죠 근데 그 질문을 주신 분이 5 3킬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능력하고 관계없이 아 이건 이거는 정말 뭐 인권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아니야어 아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체중이 안 돼서 아예 지원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살찐다고 하는 방법들 뭐 야식 먹어요 정말 쉬지 않고 먹어요 운동해요 먹고 누워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살이 안 찐대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의 내용이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제가 답을 드렸을까요? 엄청 어려워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살찐 분들이 살을 빼는 것보다 살안 찌는 분들이 살 찌우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음. 복 받았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도 있습니다만 알죠? 넌 아니야? 그렇지? <웃음> 자, 그리고 저염식을 하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저염식을 하면 살이 빠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좀안 음. 부어요 정답 네 저염식은 안 됐죠 저염식이 어, 살이 찐다 빠진다 가 사실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저염식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염식 다이어트는 사실은 불가능한 불가능한 얘기죠. 어, 염분에 대한 문제는 살이 찐다 빠진다가 아니라 사실은 붙는다 안 붙는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어, 적은 음식들을 먹으면 붙지 않을 뿐이지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 지난주에 어떤 이제 잡지사 기자가 저한테 이제 자문을 한다면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저염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 자기가 이제 기사를 쓰는데 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제가 또 던졌습니다. 아, 저염식을 해서 왜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 뭐 방송에서 어, 권혁수 씨라는 분이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엄청 먹는데 저염식으로 어, 그래서 넌살찔 거야 라고 해줬어요. 네. 저염식은 부기를 빼는 법이지 살을 빼는 법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부기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빠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몸풀기 오엑스. 이 몸풀기 오엑스가 사실 오늘 얘기의 끝이네요. <웃음> 네, 아직 몸 풀기야.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같아요. 맞으면 어떡하죠? <웃음> <웃음> 네,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다. 어, 이거는 O냐 X냐가 아마 어, 의학에서 굉장히 분분한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현행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의 원인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하지만 제 스타일 아시죠? 어, 겐 비만의 원인 아니야? 어, 비만의 원인은 뭐죠? 많이 먹는 입이 문제지. 어.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이유가 칼로리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조리법들, 그 다음에 식재료들도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과연 지금의 식습관을 서구화가 아니고, 서구화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형태로 돌아간다면 살이 빠질까요? 네. 모른다니까? 네. 그러니 어, 무조건 서구화된 식습관을 비만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어, 현대화된 식습관으로 비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대화 서구화된 식습관, 현대화된 식습관이 늘 비만의 원인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대에 맞는 다이어트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어내세요. 그럼 됩니다. 네, 몸조기울스가 너무 길었군요. 네. 오늘 얘기를 이걸로, 이걸로 끝낼까요? <웃음> 자, 어, 제가 이제 그 지난 10번, 아, 9번에 걸친 다이어트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늘 몸풀기 OX도 사실은 오늘 얘기와 관련이 돼서 제가 조금 길게 풀었는데요 다이어트가 왜 어려운지, 그 다음에 어, 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여유가 올 수밖에 없는지 어, 이 얘기들을 결론을 좀 냈으면 해요 일단은 감량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이제 여러가지 고민들을 해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을 빼고 싶다는 욕심, 이게 아니라 자, 건강한 식단을 해야 돼요. 좋죠? 그죠?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염식도 해야 돼요. 저칼로리 식단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또뭐 해야 되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두 끼나 세 끼먹는 그런 어떤 식습관도 정해야 되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그거를 다 내가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 혹은 그거를 다 가져야지만 내 살이 빠질 것이다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네. 우리 식습관 가지고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 풀떼기 먹고 구구마 먹고 그다음 닭가슴살 먹고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이란 말이죠. 그렇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까? 네, 빠지긴 빠져요. 네, 빠지는데 그렇게 먹을 거면 평생 그러고 살아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바로 여유와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도 내가 운동을 하루에 어, 2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운동을 해서 감량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살을 뺐다. 그러면 어, 감량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30분을 5일 동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요요와요. 그러면 어 조금만 운동안하면또 요요온다고 엉엉 울죠. 그러고 처먹고 있어요. 그러지마. 응. 또 저칼로리 식단, 저염 식단, 뭐 이런 것들, 건강 식단 다 마찬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요? 제약상이 많아서 그래요. 응.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어 이런 고민들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감량의 기준이 뭘까요? 어, 아니, 아니, 의학적으로 감량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6개월 동안 내 체중의 10%를 줄이면 그걸 감량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감량 성공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성공 후 유지, 요요 없이 유지하는 기준이 5년간 체중 유지, 어,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완전 박세죠 불가능해 말이 안 돼.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조사를 어, 했더니, 5년 동안 자기 감량 후 체중 유지하는 분이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1%가 채안 되거든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니까. 네, 네. 그러니 그렇게 할수 있을 까라는 기대를 버리자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어, 의학적으로 10% 감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조건일까요? 아니죠. 아, 60kg인 분이 4kg, 아, 5kg, 6kg, 6kg 줄이면 감량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를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kg만 줄여도 다이어트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완전 쉽죠? 네. 쉬울 것 같죠? 네. <웃음> 절대 쉽지 않아. 어, 해보신 분 알아요. 네. 네. 어, 죽어요, 정말로. 어, 그러고 요요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요요가 온다고 평가를 할까요? 자, 제가. 네. 제가 30kg를 뺐어요. 그러면 저는 몇 kg가 다시 쪄야지 요요가 오는 걸까요? 원래보다 더 많이. 아, 진짜요? 35kg? 31kg? 원래 요요가, 원래, 원래 몸무게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요요가. 아.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요요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야지, 얼마간의 감량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 자기 체중의 10%를 줄여야지 감량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요요의 기준은 없어. 얼마만의 기간 동안 얼마를 뺀 퍼센트가 돌아가야지 요요다라고 사실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아예 없어요. 왜 없냐면요. 요요에 대한 건 전혀 연구를 안해요. 아무도 연구를 안해요. 감량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요요의 기준도 없고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어, 방법이죠. 요요가 얼마가, 그니까 얼마의 체중이 늘어야지 요요가 왔다 이게 아니고요. 어 최소한 감량을 마무리한 체중에서 3kg, 네, 3kg, 3kg, 네, 3이에요. 기호 3번 아니고요. 어 3kg가 늘면 요요가 왔다라고 시작을 생각을 하고 바로 감량에 들어가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어. 굉장히 짧은 순간에 플러스 5kg를 돌 거고요. 네, 그러고 정신줄 놓고 한달 정도만 살아보세요. 10kg 우스워요. 음. 네, 체중계를 놓는 순간 5kg는 거져가요 어, 그러니 체중 관리라고 요요 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 자기 체중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3kg만 늘어도 어, 재감량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제 요요가 시작이 되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또 다른 얘기로 가야겠네요 제가 이제 요요에 대해서 이렇게 자화하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하는게 어 사실은 기승전 요요라서 그렇습니다 어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감량에 성공을 했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하고 어뭐또 그러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어 경험들 많이 하셨겠죠 인생을 다이어트로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뭐 20대,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어 아직까지는 어 허비할 정신력이 남아있어. 그래서 늘 감량하고 요요 뭐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시지만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 40대가 되신 분들, 50대가 되신 분들은 어차피 어 이번엔 또 빼봐야 요요밖에 안 오니까 어 끝났어. 애기 엄마가 무슨 다이어트니?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체중관리 자체를 포기를 하는데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꼭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어 어떻게든 체중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요가 왜 올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에 대한 것도 챙겨야 되고요. 건강식도 챙겨야 되고요. 칼로리 식단도 챙겨야 되고요. 뭐 저염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 제약 조건들이 이제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의지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어, 하십니다. 네, 어, 한 일주일 하죠. 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감량을 할 때는 잘 되실 거예요. 어떤 다이어트법을 하든지 간에 저는 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이어트법 자체로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감량 후 평생 유지를 할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량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감량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느냐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다이어트법은 전부 다뜯어고쳐야 돼요. 음. 전부 감량을 위한 방법이죠. 그러고 그렇게 감량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네. 어, 운동을 운동선수처럼 해봐. 하루에 3시간씩. 스피닝, 크로스핏 하다가 무릎이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부터는 운동 못하죠. 그러면 은 요요로 가는 거예요. 네, 완전 슬프죠? 그런 분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 우리 술쟁이들, 네, 술쟁이들한테 우리 할말 진짜 많아요. 감량할 때 항상 술을 끊어요. 어, 감량하는데 술을 안 끊었다고? 그럼 포기한 거야. 아니야. 깐다 <웃음> 그러면은 반드시 술을 끊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어, 내가 목표하는 체중으로 돌아가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러고 또 여유로 가요.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고 또 다시 금주하고, 어, 또 감량하고, 또 성공하면은 또술 마시고 또 망하고, 매, 그것만 반복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감량이 끝나면, 어,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어, 감량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로 자꾸 강요를 하고 그걸 하지 못하면 은어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너는 감량을 못하는 거고 네가 게으르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 그래서 감량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해야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공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날부터 나요 그러고, 어, 그 생각이 드는 그날부터 바로 요요로 직행을 하죠. 체중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어, 다이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사전적 정의. 네. 어, 틀렸,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웃음> 어? 어 식단. 다이어트라는 말을 <웃음> 지금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식습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식사, 식단이에요. 식 식단. 다이어트라는 것은 체중을 빼겠다는 라 뜻이 아니라 내가 일생을 두고 할수 있는 식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은 무조건 살을 빼야지만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말뜻 그대로 한번 가보시죠. 내가 평생 할수 있는 식습관을 지금 내가 감량을 하면서 만들어 갈수 있느냐 그걸 만들 수 있으면 제가 100% 장담을 하죠 요요 없이 지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유지가 돼요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중을 놓치는 때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렇게 되더라도 정말 넉넉히 어, 찌우지는 말고 적당한 시점에서 또다시 재감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저 칼로리 얘기도 제가 했었죠.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아니래니까. 네. 예. 아, 진짜 회 먹고 살찌는 분을 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예. 어떤 분이, 어, 네. 예. 아, 처장, 처장 괜찮습니다. 예. 어, 초밥을 여자분이에요. 12피스를 먹고 저한테 혼났어요. 어, 짜증나지. <웃음> 초밥 12피스에 저한테 혼나는 게 어, 12피스만 과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김밥이 될건 초밥이 될건 사실은 6피스에서 10피스 정도가 그냥 정량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걔가 넘어가면 살찌는 거예요. 초밥 자연식이잖아요. 건강하죠. 왜 살을 왜 찌냐고. 어, 그러니 칼로리 식단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살이 찐다 빠진다 해서 좀 벗어나 보세요. 고칼로리 음식이 왜 살찌죠 맛있...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다니까 네, <웃음> 맛있어요 어. 아니 자연주의 식단도 맛있어요 <웃음> 네, 어, 맵잔이 가야 맛있죠 어, 그렇게 어,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살이 찌는 건 결국은 많이 먹어서의 문제지 칼로리가 높아서의 문제도 사실은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칼로리가 높으니까 살이 쪄요. 칼로리가 낮으니까 살이 빠져요. 해서 벗어나면 정말 자기가 어, 감량하는 동안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더라도 체중관리가 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겪어봐야 알아요. 네,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었지만 사실은 나는 살이 안 쪘어. 어? 이상하죠?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라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인식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풀 먹어야 돼. 난살 뺀다 그러면 은일 닭가슴살 먹어야 돼요. 풀 먹어야 돼요. 고구마 먹고 방구 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잘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해야지만 잘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식습관이다. 비정상이에요. 그러고 평생 먹고 살아야 돼. 아니거든요. 내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체중관리를 해야지만 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는 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너만 빠지면 돼. 어, 내가 뭘 먹던 간에 어, 나만 빠지면 그게 나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이고 나를 어, 위한 방법. 그래서 자기만의 식습관, 자기만의 운동법, 자기만의 어, 다이어트법이 만들어져야지만 비로소 요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 마지막으로 한번 네네 네, 어, 정말 마지막 얘기네요. 어아예 알겠습니다. 어, 시즌 2도 고민하고 있다. <웃음> 네 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법이 왜 있을까요? 진짜 많아요. 어 제가 저도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방법이기도 한데. 어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법이 있는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 감량을 했어 이것이 나의 정답이야 라고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걸 마치 우리는 그렇게 따라 해야지만 내 살이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내가 내 몸에 적용을 시켜보고 나에게 맞으면 그게 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음, 내가 하기 힘들다면 아, 어,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고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웃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나만 빠지면 돼. 알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 어떤 운동을 하던, 어떤 식사를 하던 내 살이 빠지게 만들어 주면 그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10번에 네. 아, 예. 그 걸친 정신계조 다이어트 방송은 이제 네.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시즌2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아프리카TV가 아니고 이제 유튜브로 네. 어, 옮겨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30분이다 40분이다 어,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뭐 5분에서 10분 음, 단편적인 얘기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어, 또 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